안녕하십니까? 브로네카입니다 오늘은 유기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유기견 유기묘가 많은데요. 입양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o as usual, I'm g o n begin with Korean and then going to English like one by one in sentence. Okay?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올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심사 숙고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걸잘 알고 내마음대로 그냥 원해서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걸잘 알아요. 예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선뜻 연기를 못 냈는데 요즘 버려지는 동물들 소식에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여유가 생겨서 한 마리 정도 데리고 올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동물보호소에 가가지고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서 눈도장을 좀 찍어야겠죠 데리고 올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설레이네요 첫 문장에서 심각하게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할까 생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한다 I'm seriously thinking about having a cat or a dog Having a pet 하셔도 되겠죠 I'm seriously thinking about 고민 중이다 라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냥 thinking about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I must take it serious about having one Take it serious 뭔가를 심각하게 고려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 Having one 이미 앞에서 pet을 얘기했기 때문에 Having one 데리고 오는 것을 고려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 must take it serious about having one 걔가 그냥 막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책임을 져야 돼요 It needs long time responsibility 그냥 원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It needs long time responsibility not the thought of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that I want it 그냥 원한다고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It needs long time responsibility not the thought of that I want it 전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봤기 때문이죠 I know it very well because I had a dog before 그래서 제가 선뜻 나서서 데리고 오지를 못했어요 저희 그런 분들 많죠 That's why I couldn't really have the gut 진짜로 그럴 용기가 없었다 have the gut 하셔야 되고 That's why I couldn't really step out 그렇게 나서서 하지를 못했어요 That's why I really didn't do it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근데 요새 버려지는 동물들 소식에 부쩍 마음이 쓰였어요. 버려지는 동물들 소식에 부쩍 마음이 쓰였어요. The news about 버려지는 동물들 Abandoned animals 그런 소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Catches my attention 마음을 사로잡은 건데 관심을 사로잡아서 제가 보게 됐으니까 The news about abandoned dogs and cats Catches my attention these days a lot 많이 잡았어요. 게다가 내가 한 마리 책임질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Besides, I think I'm prepared for one 역시 한 마리를 책임질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해서 동물보호소에 가서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So I guess I'll visit the animal shelter animal shelter 하면 동물보호소죠 For adoption adoption을 대해서 알아보려고 눈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익숙하게 만든다는 표현이니까 For sure, I need to get used to one of them. 거기 있는 애들 중에 한 명한테 For. 그 전에 익숙해져야겠죠. For sure, I need to get used to them before. 저 진짜 이 가족을 맞을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설렙니다. 아주 쉽게. I'm excited with this idea. I'm excited with this idea. I'm seriously thinking about having a pet like a cat or dog. I must take it seriously about having one. It needs a long time responsibility, not just a thought of that I wanted. I know that very well because I had a dog a long time ago. And that's why I didn't really step it out for that. But these days, by the way, news about abandoned pets catches my attention a lot. Besides, I think I'm prepared for one. So I guess I'll visit the animal shelter for adoption. Well, for sure, I need to get used to one of them before. I'm very excited with this idea.